자세 번째 물건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주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수원지방법원 2021타경 6760 사건이죠. 어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4 5 6번지 농지입니다. 농지 282.84평, 283평이네요. 자 이게 감정이 3억 2,164만 원. 지금 뭐 포도밭이죠. 어, 그런데. 이게 첫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습니까? 5억 9552만원에 팔렸는데 이게 불허가가 되고 다음 경매에서 4억 1300만원에 팔렸습니다. 맨 처음 경매에서는 15명이 들어왔더라어요두 번째 팔린 경매에서는 두 명이 들어와 가지고 한 분이 4억 13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아마 그... 농취증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불로가 결정이 되었던 것 같고 하는데. 이산 사람은 아주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는 송산 그 읍내에서 멀지 얼마 안 떨어진답니다. 한 읍내나 다름이 없어요. 가까운 데인데. 송산읍내를 우리가 쳐다보고, 지도상에 쳐다보고, 오른쪽, 그 삼존리, 봉길이, 이런 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송산적 공산지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이 송산적으로 옵니다. 서해선의, 서해선의 종점이 송산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또 서울 지하철하고 연결이 됩니다. 송산역에서. 그러면 송산정에서는 서해안선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죠.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이제 송산 그린시티 그 입구에다가 송산정이 들어섰는데 원래의 계획은 이 송산정 앞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올 거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어, 이 땅이 이제 수자원개발공사 땅이죠. 그래서 땅값이 안 맞아가지고 롯데, 삼성 이런 컨소시엄이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이 땅을 산 분들은 송산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하고 그렇게 본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얘기한 그 서해선이 언제 개통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년 10월 달에 개통됩니다.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되,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어, 개통일자가 어, 잘 맞춰질 거라고 얘기 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서울 사시는 뭐 서울 서울 회원들은 전철이 개통되면 은그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지잘 알고 있죠. 우리 부산 사람들은 좀잘 모르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만덕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 보면은 전철이 개풍되니까 갑이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도 생기게 했으니까 제목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주 많은 나라가 됐다. 남미경이 여자분들도 이렇게 야이이 이 토지는 장래성이 있는 토지니까 지금은 내가 평당 뭐 150, 60만원 주고 사지만은 이게 지금 이 토지가 잘 자라면 500만원, 600만원짜리가 될 거야 그예상은 하고 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분발하셔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런 그 물건들을 좀잘 파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